선생님뭘 보고 계시나요? 네 저희 선풍기 구매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 충격이네. 이, 이런 거본적 있어요? 우리 고객들이 선풍기를 난로 팬으로 쓰고 있어요. 와우. 이게 뭐야? 파세코 위에 얹었어. 사품명 나와도 되나요? 그러면 <웃음> 와우. 이건 왜 분해를 했지? 아, 같이 연구하시는군요. 그러게. 써 먹을까? 왜 분해를 했을까? 날루비 또 있다. 야, 이것도 파세코네. 날루비에 저렇게 얹어버렸네. 이분은 불멍을 진짜 좋아나봐. 하 어... 모니터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있어. 아 근데 우리 선풍기를 날루비 얹어도 될까? 그러게요 난로 위에 올리는 영상이 자, 사진이 되게 많네요. 어 여기도 있어. 어... 그냥 바로 얹어버리네 안전망 위에. 개인적으로는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위험해 보이지 당연히 저희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선풍기가 멈추면 분명히 폭발을 할 텐데. 어? 뭐 밑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올린 거예요? 예 안전망 있잖아요. 그 우리 고객들이 아.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이조권을 한번 올려봤고요 그구매평 사진을 보니까 네. 2단으로 많이 쓰시더라고 2단으로 올려놨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금은 요 선풍기 이렇게 눈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네 열화상 카메라로 선풍기 각 부분의 온도를 측정해 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 열 화상 카메라로 그등유난로 위에 얹은 선풍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지금 2단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선풍기 윗부분, 윗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요. 40도 정도 되네요. 근데 실제로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아래에서 요 모터 쪽, 모터 쪽 한번 측정해 볼까요? 저기가 아 여기다 모터구요 모터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50도, 56도까지도 찍히죠. 모터 아래쪽 열받는 부분이 주변이 50도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이 제품은 60도 이상 올라가면 작동이 멈춥니다. 뭐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그래요. 나름대로 안에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작정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50도까지는 안 멈춰요 문제는 60도가 됐을 때 작동을 멈추는데요 작동을 멈추면 바람을 아래쪽으로 내려버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선풍기 온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뜨거운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모터가 망가질 거고요 더 위험한 건 모터 위에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유튜미온 배터리와 열을 계속 받으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가 작동하는 동작 중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죠 뜨거운 바람을 계속 아래쪽으로 내보낼 테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모터 아래쪽 이 부분이 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선풍기는 멈출 거고요 온도는 계속 올라갈 거고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방금 선풍기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쓸때 윗부분을 만져보면 전혀 안 뜨거워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윗부분이 아니라 저 아래 모터 쪽이에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0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 모터가 뜨거워지다가 60도 이상 되면 멈춰요.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일단 망가져. 계속 온도가 올라가니까. 겨울에 여름에도 이게 AS가 없었거든? 근데 겨울에 계속 AS가 들어가가지고 그 맞아요. 이유를 한번, 이유가 뭘까? 왜 겨울에 선풍기를 틀까? 이게 난로 위에 얹으시더라고요. 고장 많이 납니다, 실제로. 많이 AS 술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이 배터리가 터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모터 멈추고 바람을 아래로 못 내리면 온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배터리 터지는 사고 날것 같아요 그 100대 중에서 한 대만 사고 나도 그거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걱정돼요 야이 배터리 터졌다고 막 사진 올리고 그러면 우리 타격 클 텐데 일단 저희 의견은 이 난로요 난로 위에 선풍기 올리는 건 정말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100분 중에 한 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요 나는 괜찮아 그렇지만 그분한테도 사고가 날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선풍기 올리니까 정말 방안이 훈훈해지네요 <웃음> 들어자마자 그렇죠 어?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 네 그래서 올 겨울은 이미 다 지나갔고요 다음 겨울에는 저희가 날로 위에 올릴 수 있는 무동력 펜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네 예.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예. 무동력? 무동력 펜 이라고 해야 되는요 아직 펜 형태는 아니죠 그냥 모터를 돌리고 있을 뿐 <웃음> <웃음> 예. 하도 여러분들이 하도 선풍기를 날로 위에 올리셔가지고요 날로 위에 올릴 수 있는 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첫 번째 테스트는 저거지, 일단 이게 다 TG 소자거든요. 각종 TG 소자들 쭉한 30종 정도를 테스트했고, 그래서 TG 소자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건 모터들이에요. 아 지저분하다. 이것도 모터 보이나요? 이것도 모터. 모터만 200대 테스트했어 <웃음> 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조합을 괜찮은 조합을 찾은 것 같아요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TZ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펜을 돌리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히 TZ만 연결하고 가열하면 모터가 돌아간다가 아니더라고요 이 궁합이 맞아 이제 TZ 전체적인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올라가거든요. 그총 저항값이랑 모터의 저항값이랑 거의 일치할수록 최대 효율이 나와요. 그리고 모터가 힘이 너무 세면 전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전압을 떨어뜨려. 저 소자에 태양광 패널처럼.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고 모터가 너무 약하면 안 돌겠죠.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조합을 찾았어요. 바람 어느 정도 나오나 볼까요? 3미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풍속이 물론 난로 위 지금은 그 가열기 가지고 테스트 를 하고 있고요 난로 위에 올리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제 다음 주쯤이면 난로 위로 올리는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그럼 얘는 풍속이 네 여러분들이 쓰는 2단으로 풍속을 짓고요 최대 풍속 1.5밖에 안 나오는데 어 저거 3미터 나왔는데 오... 자, 그럼 우리 목표를 3m로 잡자. 딱, 날로 어... 위에 얹었을 때, 아, 날로 위에 얹었을 때 3m는 힘들 것 같고, 목표, 3m, 음... 풍속, 날로 위에 음... 얹었을 때, 펜 음... 크기는 한, 10인치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요거는 14인치 펜이고요. 14인치 펜보다는 약간 작은 게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거보다 작은 난로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쓰다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다음 겨울에는 저희가 무동력팬 만들어 가지고 출시할게요 괜찮은 가격에 어. 바람 세기 아까 몇 미터 목표 초속 3m 될까 화이팅 될수 있을 것 같아 나 저기서 수자에서 전기 쪽바아 당기는 방법을 알아내고 있거든 지금 예 <웃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난로 위에 얹어도 안전한 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요거는 자제를 해 주세요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